같습니다. 강의 나가면 제일 서기시기 는은 시간대가 1시하고 7시 반인데요. 어, 7시 반이네요. 그런데다가 제 앞에 잔인하게 스티브 잡스를 먼저 깔아놨어요. 그래서 예, 두번 죽이는 게임인데요. 어, 지금 우리 김남국 편집장님이 보니까 이제 굉장히 해박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R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 DBR이 HBR보다 뭐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식이 그러니까 DBR에서 나간 저를 오늘 강사로 뽑아주신 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실무험이 좀 있다는 거, 예그 다음에 강의료가 좀 싸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은 절대 싸지 않게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음그 저는 이제 강의 나가면 보통 이거 갖고 30분을 떠드는데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 왜냐면 저기에 제가 25년을 살아온 내력이 한 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커뮤니티 마케팅이 주제이기 때문에 저 중에서 이제 관계된 거저 하나 둘세번네 번째 줄 제가 KTNG 마케팅기획부장으로 가서 사실은 KTNG가 담배인상공사인데 얼마나 할게 없겠어요. 규제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광고로 12년을 했던 저한테 정말 할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회체 광고도 안 되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우리 그, 아까 뭐 스티브 잡스는 이제 세상을 바꿔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홍보실의 그 청와대 출신 경호실 부신이 말도 안 되는 광고를 시작을 했어요. 그, 대한민국의 상상을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 반대를 하다가 저도 배웠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무슨 담배 회사가 상상을 원하냐. 근데 그분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TV 광고기가 100억이 나갔어요. 마케팅에 있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걸 그럼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그러다가 마침 제 후배가 서태지 컴퍼니의 대표로 있으면서 저를 찾아왔죠. 그래서 서태지하고 키튼디를 접목시키면 어떤 스파크가 일어날까. 그래서 어쨌든 의회 9절 그때 했어요. 한 6개월을... 사장님을 꼬시고 경영진을 네 번의 그 회의 끝에 꼬셔가지고 서태지와 상상체험단을 2004년에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많이 까먹으셨겠지만 2004년 5월에 속초에 국제유람선 두 대를 띄워가지고 서태지와 상상체험단 800명 해서 이연세만화가 강재규 그때 태극기 휘날리며를 엄청 떴었죠. 천만 관객 돌파했던 강재규 뭐 감독 그다음에 이제 허영만 허영만이 아니고. 그 등반대장 있잖아요. 그분을 항상 특강사로 태워가지고 동해 밤을 넘어서 블라디이 포스트가 3박 4일을 했죠. 근데 역량이 부족한지 신문에서는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왜냐면 배관리를 잘못했거든요. 공연은 성공했으니까 절반의 성공이고 배를 두대 빌려갔는데 배 하나 별명이 희망호였거든요. 근데 그게 별명이 절망호가 됐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항만시설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돌아오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누구는 사표를 내자고 했지만 좀 사표를 안 내고, 이걸 어떻게 상상을 응원할까? 그러다 그러면 좀 차분하게 온라인에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의 상상마당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예전 같으면 대비지만 요즘은 대비가 아니니까. 사장님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k t 는 담배를 파는 회사인데, 점점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간다, 예? 여러분이 HBR로 빠져나가듯이.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내놓은 대안이 뭐였냐면 천인마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자. 좀 들어보시죠. 천인마학. 천명의 마케팅 학도가 이제 천인마학이에요. 천명의 마케팅 학도를 우리가 육성을 하자. 없으면 만들자는 거죠. 왜냐면 KTNG는 100년 동안 독점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몰라요. 직원들 평균 나이가 4 2세예요 예. 네. 보통 32세 넘어가면 약간 중간 정도고 36세면 올드하 다르잖아요. 여긴 푹 쉬었어요. 어쩔 수 없다. 새로운 피로 수혈하자.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천인마학이라는 프로그램이 결국은 조금 변화가 돼가지고 마케팅 리그와 마케팅 스쿨이라는 걸로 변했어요. 이제 두 축이 이제 온라인 상상마당, 그 다음에 그 마케, 음, 마케팅 스쿨과 마케팅 리그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마케팅 스쿨이나 마케팅 리그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꽤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 마케팅을 축으로 해서 또 거기에 상상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를 저는 사실 그동안 7, 8년 동안 광고를 문화마케팅이라는 프레임에서 잡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DBR에서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에 대한 원고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요거를 약간 커뮤니티 쪽으로 좀 풀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썼거든요. 요즘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썼더니 오늘 좀 나와서 좀 해달라고. 네. 그랬으니까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이 원고는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그 동안 제가 몇 년씩 하던 친숙한 거에는 잘안 맞기 때문에 아마 입에 쫙쫙 안 붙을지 모르지만, 누가 그랬잖아. 그, 말은 개떡같이 해도 들을 때 찰떡같이 들어주면 결과는 찰떡으로 끝난다고. 네.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제일 커뮤니티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DBR 원고 안 보셨나요? HBR만 보고 오셨구나. 네. 이제, 락앤락 그 서포터스라는 걸 많이 꼽더라고요.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경년도 한 12년 됐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까 그 스티브 잡스도 뭐,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꿈을 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세상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뒤에 나온 차별화일까. 저는 요즘 광고도 해보고, 광고도 한 12년, 마케팅도 한 12년, 중간에 문화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꽂히는 게 차별화보다는 사실은 공감이에요. 이제 공감이 여러분 그새 또 진부해지셨죠. 그죠? 한 2, 3년 듣다 보니까. 진정성 얘기 나오면 이제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차별화는 뭐 전부 박사들이고요. 근데 차별화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도도 한번안 해봤고, 다 세상에 적응해 나가겠다는 시도들을 대부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고해성사 하러 오듯이 저런 얘기 들으면, 아, 저렇게 살아야 되네. 돌아가면 또 세상을 적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여기 고해성사도 안 하러 오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줄서기 하고 있는 사람들. 저 25년간 하다 보니까 제가 딱 9,800, 9,900, 9,888년을 더하면 만년 부장을 했더라고요. 12년간 부장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줄서기 한 사람을 못 당연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 커뮤니티 마케팅은 여러분이 이거를 심각하게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광고와 마케팅과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한테는 불행이에요 그죠 근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는 좋겠죠 근데 이 커뮤니티 마케팅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불행한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KTMG 얘기는 뭐, 2007년에 설립했고요. 온라인 상상 마당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뭐, 홍대 앞에 이미 랜드마크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한 번쯤 갔다 오셨을 테고, 지금 한월 평균 3만 명 정도 방문 합니다. 음, 돈은 한 70억 정도 들어가고요. 어, 저희가 수익으로 올리는 건 40억이에요. 그러니까 30억 적자인 거죠. 근데, 그 LG 아트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이 50%를 못넘어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2011년에 이제 논산의 폐교 예술학교를 건립을 했고요. 지금 6개월 정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남권에서는 저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2014년에 춘천상상마당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게 아니고요. 참고로 참 저는... 2014년 3월에 회사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 상상마당하고 상상유니으로 강팔면서 살진 모르겠는데요. 한 2, 3년은 더 팔고 이제 제 스토리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어, 한국에서는 유별난 케이스죠. 담배회사에서 이런 걸 하다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홍대 앞에 있는 예전에 나비 빌딩이라고 했던 거죠. 원래는 클럽하고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한 건데 저희가 산 거고요. 그래서 뭐 넥스트 웨이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교육식께서 서교동에서 일하는 일하, 음, 예술가들한 60명들, 뭐 미술전 같은 것도 열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 밀착형이에요. 욕심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홍대 앞에 인디들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아시죠? 처음에 저희 KTNG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실험 예술 하거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앞에서뭐 상혈을 메고 방해를 하겠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자, 자기 특별한 걸 먹고 오색독 퍼포먼스를 하겠다. 우리 건물 앞에서 막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 서로 좀 하나의 생태계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IBM에서 했던 다른 경우죠. IBM에서 루거스너 CEO가 이제 IBM이 계속 힘들어지니까 어 이건 조금 독특한 커뮤니티인데 2006년부터 해서 어 유전자 풀을 넓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커뮤니티예요. 고객도 있고 컨설턴트 또 직원 과정 이런 식으로 안과 박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갖고 어 회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회사에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다 끌어내는 이런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게리하 메리슨 책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브랜치들한테도 다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할리 오너드 그룹. 이 부분은 워낙 전설적이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가 좀 특이한데 이 커뮤니티 마케팅에다 월가를 점령하라 같은 경우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결국 커뮤니티 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 같아요. 근데 저는 넣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커뮤니티의 정의에 제가 이제 넣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만들어졌지만 엄청난 그 동질적인 이유로 뭉쳐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롤링 주빌리라는 걸로 이어져 갔다는 거죠. 계속. 우리 예를 들어서 그 태안반도의 그 기름띠 제거 운동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이러한 하나의 무브먼트를 그냥 흘려버릴 것이냐.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세월호가 거의 엄청나게 사람들의 공감과 분노를 일으켰는데 마지막까지 거기서 남아졌던 기업은 누구냐. 처음에다 갔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누가 남았을까요? 예,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기업의 모습이고 커뮤니티 마케팅이 왜잘안 번져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커뮤니티 정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로 조직된 사회고 지역에 거주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어 역사적인 정의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런 제 거죠. 커뮤니티는 좀 직접적으로 컨택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의 바운더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뭔가 자족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건데 이게 어 한국에서 이런 유사한 것이 한국에서 2000년대부터 하나의 주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내용들 보면 그 내용이 문화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커뮤니티 운영하는 하나의 내부 컨텐츠들이.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음, 문화라는, 문화 마케팅이라는 차원으로 그동안 계속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제일 기획에서 그 포피 세대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티시페이션이었거든요. 참여를 하려는 본능들이 생겨났다. 이제 이러한 경향들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하나의 흐름으로 생겨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거기다 이렇게 풀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생존과 이익을 떠나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경우는 만남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문화나 예술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 요거는 제 불세출해져서 그 컬처 파워에 썼던 내용인데요. 대부분 안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항상 불세출해져서는 100년 지난 뒤에야 평가받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만든 그 컬처파워 제2장에 나와 있는 이제 문화전략 모델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음, 여기서 있는 세 번째 사랑방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커뮤니티 마케팅과 연결된 게 아닐까 싶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어 문화 마케팅은 이미 우리 기업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 정부에서 하는 거에 은근히 굉장히 많이 배워들었어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문화 마케팅도 이제 한물 간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화 마케팅은 점점 더 가까운 곳에 낮은 곳에 임했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건수로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질적으로도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표를 짠 거냐면. 어, 제가 좀 이따가 또표 하나 나오겠지만, 가로축은 이 문화의 정의에서 오른쪽은 좁은 의미의 문화예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말하자면 텍스트로 된좀 훈련이 필요한 예술이라는 거고요. 왼쪽은 넓은 의미의 문화. 우리 많이 배웠죠. 문화의 세 가지 정의. 그 중에 넓은 의미의 문화는 삶의 양식. 이런 거죠. 뭐 젊은이 문화, 뭐 홍대 문화 이런 것처럼. 넓은 의미의 문화. 오른쪽은 좁은 의미의 문화, 그래서 예술과 중첩되는 의미죠. 그다음에 세로 축은 위에는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만약 한다면 기업이 그 기업 브랜드의 에센스와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 아래는 부합도가 좀좀 좀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세로 축 가로 축으로 나눈 거고요. 그랬을 때이 기업들이 펼치는 문화 마케팅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인형의 단계는 뭐냐면 예술을 흉내내면서 기업의 가치나 브랜드 에센스하고도 결합도가 좀 떨어지는 여기 혹시 그 펜잘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귀를 좀 닫아주시면 좋겠는데 펜잘 광고에서 왜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이 나오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러나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돼요 그 다음에 현대카드도 지금은 훌륭하게 변했지만 초창기에 보면 거의 실험예술 광고하던 그런 광고들을 막 던져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먹을 끌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카드하고 무슨 차이인건지 알 수가 없는거예요 인형이라는게 속성이 그렇잖아요 예쁘기만 하지만 주체성이나 이런게 없는 단계 그렇지만 이뻐 네. 왠지 이뻐요 왜 데카르트는 그, 그분이 그 아니시고 이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소에서 정의한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아트를 접목해서 예, 약간 착시를 일으킨 거죠. 데카르트. 우리가 생각하는 콜라보레이션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예술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하고 접목을 시켜낸 사례들이죠. 예를 들면 뭐, 이상봉 씨가 샤인폰을 디자인했다든지, 또는 에비앙이 매년 초에 뭐폴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과 해서 뭐, 어떤 그 스페셜 에디션을 내가지고 가치를 높여낸다든지. 그래봤자 무인데 결국은 무리죠. 뭐 별거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사는 거죠. 그래서 고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들어올릴 수도 있지만 꾸준히는 못해요.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지속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넓은 범위. 왜냐하면 저거는 비싸거나 이런 엄브렐러는 주지만 많이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시성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방 단계로 넘어가면 조금 예술 쪽에서는 조금 멀어지지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을 해나가는 그런 거죠. 대학교에서 뭐 축제를 한다? 대학교에서 왜 축제를 할까요 도대체? 공부하고 축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 많은 사람이 참가하잖아요? 근데 연대에서 하는 축제나 동국대에서 하는 축제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소녀시대 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련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너도 나도 하는 비슷한 축제들.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하는 다양한 아트센트들이 사실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은 마음으로, 백화점에서도 뭐 행사하지만 비슷해요. 뭐 현대에서 하든 뭐 갤러리아에서 하든 조금 고급스럽다 아니냐, 뭐 누가 왔다 이 정도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이제 사랑방. 문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더 단계가 좀 올라가면 산타가 누구죠? 전 세계 어린이를 지키는 수호성인이시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창출해내죠. 존경과 매출을 동시에 가면서 수백 년 이상 된 어떤 지속성을 갖고 가는 단계. 그게 이제 산타의 문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애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지만 애플은 아직 문화 전략 단계로 보면 거의 제가 볼때 데카르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거고,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130년을 이어오면서 거의 산타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고, I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한 거고요. 요 중에서 이제 주목할 게 이제 사랑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부분도 문화를 베이스로 하지만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하고는 조금 더 틀린 거죠. 그래서 참고삼아 제시하는 거고요. 현대카드는 뭐잘 아실 테니까 제가 한 시간 밖에 없어서 넘어갈 거고요. 시세이도는 처음에 약국부터 시작했죠. 뭐, 네텐도가 화투가게부터 시작했듯이, 그 다음에 뭐, 티파니도 문구가게에서 시작했잖아요. 전부 시작은 저런 단계인데, 희귀하게도 약국에서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세이도 경로를 걸어가는 거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인재육성을 해갖고 거의 아티스트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그 지명도가 시세이도를 다시 유명하게 만드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예술가 중에도 일본에서 시세이도한테 후원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미워해도 시세이도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름다움을 팝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은 뭐 너무나 이제 많이들 아셔가지고 화장품을 파는 거지 무슨 아름다움을 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촌놈이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담배 팔면 담배 파는 거고 화장품 팔면 화장품 파는 거고 꽃을 팔면 꽃을 파는 거야. 그리고 애플처럼 컴퓨터 팔면 컴퓨터 파는 거지 무슨 세상을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근데 먼저 얘기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파는 거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온 거죠. 이거는 이제 그림만 감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이도가 이런 변천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하나, 하나지바퀴 같은 신보를 만들어내고, 일본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런 미술관도 만들고, 예, 제 재유도 하고,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최근에는 또 일본 여성 아름답다라는 슬로건도 제시해가지고 일본인의 사랑을 다시 찾아내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죠. 저 세월이 130년이 걸린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문화 마케팅 그 중에서 사랑방 전략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그다음에 이어지는 커뮤니티 마케팅에도 비슷한 이유가 될것 같은데요. 아실 거예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죠. 이제 메스미디어는 소비자들을 장악하기에 힘듭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거죠. 제가 최근에 제일 귀 친구들을 만나봤더니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표는 70%밖에 달성할 수가 없고 삼성전자가 어려워진 것도 영향이 있지만 또 하나는 광고비를 대폭 줄이면서 야그 유튜브나 SNS 그런데 1억 줄 테니까 그걸로 해봐. 손이 훨씬 많이 가잖아요. 돈은 1억이에요. 옛날 같으면 TV 광고나 찍으면 100억, 200억씩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두배 이상 일을 한대요, 하루에. 그만큼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매체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고 SNS가 등장하면서 이제 1인 미디어를 가진 1인 오너화 되는 거죠. 예. 개인들의 힘이 세졌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변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성된 소비자들이 이제 체험이라든지 참여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디프레이션 같은 경우는 참 10년 동안, 10년이 뭐야 한 3, 40년을 팽배해왔던 하나의 거의 뭐 우리 신조 같은 건데 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사실 심각하게들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럼 달라야지 그러면 쌍둥이도 다른데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면서 HBR에서 자꾸 울고 먹는 거 보면 속 터져요, 저는. 지금은 조금 최소한 k p o 이 뭔가 다른 변화를 하고 있으면 욕하지 말고 우리도 뭔가 K-마케팅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예. 체험과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 제가 하는 그 브랜드 컨설팅 하는 분은 요즘 관심 가는 게 이제 컨슈머 인게이징 부분인데요. 비슷한 얘기겠죠. 컨슈머로 계속 어떤 참여하게 하는 건데 엔게이지먼트는 틀린 거죠. 옛날에 저거를 불호를 읽으면 안가주망 해요. 행동, 참여 이런 거죠. 이게 정치적 발언,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자가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브랜드 체험이나 기업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변화를 읽어낸다는 뜻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정치가 지배했던 시대에서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이제 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가면 이제 문화의 시대로 들어갈 텐데 지금 저희가 2만 5천 달러니까 이제 문화라는 것이 서서히 사람들한테 구매 이유가 되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힘이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게 많아졌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가 예전에 논문으로 썼던 CSV 개념이 이제 CSR을 대체하고 이제 CSR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의 기업 자선의 역사를 따져보면 CSR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기업은 절대로 돈을 자선을 할 수는 있지만 기업 행위하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를 주고 공동체의 변화가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상생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마케팅이나 문화 전략이라는 것이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5조가 예, 여러분의 잠을 잠깐 깨우기 위해서 상당히 국수적인 발언부터 해서 막 했더니 긴장 모드들이 막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고요. 어, 저거는 제가 아무래도 국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말 만들기를 잘해요. 그 다음에 말을 만들지 못하는 자는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저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피세스. 뭐 있어 보이죠? 저거를 제가 갑자기 뭐 마이클 포터가 말하기를 피세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받아줬겠지만 제가 했다라니까 받아줬고 싶지 않죠. 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만약 저걸 받다라면 엄청나게 받아 적을 겁니다.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세마운동 얼마나 많이 배워가요 네. 먼저. 당연히 커뮤니티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간이라고 하면 제가 테리토리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어 우리가 와인에서 말하는 테루아를 염두에 둔 거예요. 테루아는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기후나 지형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들 때 아무 공간에서는 된다는 게 아니죠. 우리 KTNG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홍대 앞을 치고 들어가겠다고 했던 거는 거기가 인디의 메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항도 엄청나게 심했죠. 근데 그 전략은 옳았던 거예요. 만약에 만만하다고, 우린 돈 많으니까 강남에다가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증과 같은 성과는 낼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논산예술학교 얘기했는데요. 이제 상상마당이 잘 되니까 사장님이 그 담당 부장한테 야, 다음에 하나 더 만들자.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부장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어딜 꽂겠어요. 네, 세상을 바꾸 의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강남을 꽂겠죠.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때 전자천찬돼가지고 북서울본부에서 홍대앞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딴 놈들이 강남 얘기하지. 네. 택도 없어. 그건 투자 가치도 없어. 그리고 거기 가서 상상 얘기하면 시도 안 먹히는 소리야, 그거는 애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안 돼. 차라리 폐교를 사들이든지 부산에 가서 바다의 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물레동으로 가라. 물레동이 지리적으로도 인천 저기 수원 안양 그다음에 이 서남 서울 서남 쪽을 끼고 있어가지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트라이앵글이다. 강남은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얘가 기한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그럼 부산에 하나 상상마당하고 폐교 네개사드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부산은 시도하다가 결국 못했고요. 땅값이 해운대가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결국 폐교를 이제 두 개를 사드려서 한 거죠. 근데 그 위치도 굉장히 리스키하지만 논산 근처로 잡은 게 뭐냐면 그쪽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군부대밖에 없어요. 군부대. 그게 될까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쪽에 은근히 여기저기 대학교도 많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오긴 너무 멀고. 근데 KT는 이 상상마당에 들어왔다라니까 이미 상상마당에 지명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애들이 계속 예약하는 거죠. 최근에는 그 논산 그 훈련병들도 팔자가 좋아져가지고 외박을 나오면 거기로 와서 자요. 네. 그러니까 요즘 군인들도 이제 거의 문화 군인들이 돼버리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기업이 하는 행위는 목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피하고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이게. 다른 거하고 이제 이게 제이 차별하죠.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다른 거하고 우리는 LG아트센터랑 달라. 그 다음에 지속성이 없으면 그거는 커뮤니티를 할수 없습니다. 예. 유목민의 마을의 커뮤니티는 계속 이동을 하지만 예. 정착민들이 가지는 거는 꾸준히 살아줘야 되는 거야 지속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이라는 건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기업이 일방적으로 퍼주거나 또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의 그 속성이 아니다. 아까 레이먼 윌리엄스가 얘기한 게 관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관계가라는 게 이제 교환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인다면 그 커뮤니티만의 고유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피세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거를 어, 상상마당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어, 테리토리는 이제 아까 말한 인디 거기고요. 그 다음에 퍼포스는 우리가 이제 미래 우군 세력 확보와 차세대 콘텐츠 육성에 기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는 LG 아트 센터, 또는 뭐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또는 뭐 슈퍼콘서트 이런 거랑 다른 게 뭘까? 그게 우리는 풀뿌리 상상인 거죠. 왜냐하면 현대카드는 카드가 블랙카드부터 엠카드 하면은 뭐, 단위가 크잖아요. 근데 담배는 2,500원 짜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풀뿌리로 가야죠. 그 다음에 저기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현재 7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속성의 시작은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의 교환은 뭐냐면, 저희는 풀뿌리 상상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에 방문한 사람들은 이 이용에 대한 경험을 각소 입소문이나 이런 걸로 하고 디자인을 납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헤드웨이을 했던 그 카메론 미첼 감독이 방문했다. 라게 대부 신중현이 거기서 은퇴 공연을 했다. 그 다음에 독립영화의 산실이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문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시, 시도하다가 경호가 불안해가지고 취소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커뮤니티로 가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기업에서 하면 항상 평가를 해야 되니까, 뭐, 피터드러커도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측정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경영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로 다 제시하죠. 참여자 수가 얼마고요. 그 로얄티가 엄청나요. 재방문율이 얼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해준 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뭐, 1년에 3만 건이 막, 그냥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락앤락 서포터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환경홀몬 건이 터졌을 때, 그쪽 서포터스 주부들이, 아, 락앤락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면서 그 위기를 굉장히 빨리 넘어갔다든지. 이런 리스크 대응 부분이 있고요. 어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 하는 그 대행사의 그 본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보건복지부 일도 좀 해가지고 키틴디를 공격하는 멘트를 뭘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리 뒤져봐도 왜 이렇게 충성도가 높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한거예요 나보고 그러네 어떻게 하겠냐. 커뮤니티의 힘이죠. 키틴디 커뮤니티를 거쳐간 학생 수가 얼마예요? 도대체 이거에 누적으로 8년을 따지면. 그 다음에 저희 KT는 담배를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하지만 사실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KT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 아 이런 커뮤니티 마케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커뮤니티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해야지 그거하고 매출하고 뭔 상관이야. 그럼 나는 그분한테 그 얘기를 감히 묻고 싶어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뒀지만 어쨌든 자식한테 공부하는 자식한테 성적도 올리고 돈도 벌어오라는면 말이 됩니까? 안되죠? 사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야, 우린 기업이잖아. 끊임없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뛰어난 사람이라면 한나라 때 만약에, 장량한테, 한신이, 당신은 전략만 세웠지, 도대체 적의 장수를 목을 몇 개나 배웠소? 묻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 터무니없이 다 묻거든요. 전략도 세우고 가서 적의 장수 목도 배워와야지. 근데 상황은 이래요. 그런데다가 뭐, 자기가 하면 왠지 바보 같고 남이 하면 굉장히 부럽고 막 이런, 쓸태들이 너무 많고요. 어, 참먼 사례지만, 맹상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의 동양적 원조가 아닐까. 맹상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천 식객을 뒀다가 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래서 자기가 위기시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두번 목숨을 구하는데 그 식객들이 도움을 주죠. 지목소리 잘 나는 사람하고. 닭 우는 소리 잘 내는 두 사람이 결국 맹산군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났던 이 고사성어가 개명구도하고 명불허전이에요. 사기의 사마천도 맹산군을 인정할 정도로 명불허전이다. 이게 뭐예요? 거의 2500년을 전에 내려오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커뮤니티와.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 마케팅을 이제 유형화를 좀 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례들은 이렇게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들이죠. 이 중에 이것도 커뮤니티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레 퍼시픽 서라클럽은 유명하고 라겐담 말씀드렸고 KT 모바일 피처리스트 있고요. 박하스국토대장님은 18회째 하고 있고요. LG 글로벌 챌린지, KT님 상상유니브마르시아앳 뭐, 허핑턴 포스트 블로거들, 탐스 시즈 커뮤니티, 공모전 평가단, 뭐, 팬덤. 그 다음에 그 영국하고 파리를 있는그 유로스타 그두 번째 사장이 만들었던 뭐, 클럽 180 같은 경우.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CEO들도 우리가 모르는 자기 커뮤니티를 갖고 가고 있어요. 사실은. 요거를 이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건데, 뭐, 분류는 참 어렵지만, 뭐, 인간도 ABCD형으로, 아니, D형은 없구나. 네. A B A B 예 O A B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뭐저 정도 나눌 수 있다고 보십니다. 이거예요.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를 두수 있겠지만 저는 기업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주도하느냐 또 하나는 오래하냐 짧게 하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냐 그겁니다. 나머지 뭐 온오프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거냐,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거냐, 외부 내부 뭐 혼합형이냐, 콘텐츠 창출형이냐, 소비형이냐, 기준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메인을 이렇게 두 축으로 정하고 거기에 하나 서브로 기업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요거를 하나의 서브 축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유형을 각각 보면, 어 이름을 줬어요. 목장형은 음, 기업이 주도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네, 넓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소들 보고 잘 자라봐라. 네, 이러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온라인 상상마다 이렇게 등등 저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행사가 있느냐, 정답 인력은 크냐, 적으냐, 뭐, 커뮤니티 자율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목형, 그 다음에 셰프트처럼 지키는 형, 그 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나눴는데요. 어, 방목경은 라겐락소프터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T-DX 같은 경우는 많이 풀어주는 경우에그 다음에 셰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상상마당 같은 경우는 어, 온라인 상상마당이나 저희 그 상상유니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합니다. 예.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파워들이 좀 약해서 그 다음에 혼합형 같은 경우는 KT의 그 모바일 퓨처리스트가 보면 은 기업이 하긴 하지만 대학 내일 신문이라는 대행사를 쓰고요. 그러면서도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유권을 또 줘요. 그래서 좀 혼합되어 있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기업이 아무래도 주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높고 또 기업이 이렇게 제공하는 혜택이 좀 분명해서 충성도도 아주 높진 않지만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여기 모바일 퓨처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 기수마다 300명씩 뽑아가지고 지금 10몇 회가 됐는데 거의 동기화됐어요, 이게. 너몇 개야, 몇 개야. 그래서 걔네들끼리 결속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은 이제 시장이 어떤 오일장처럼 자율적으로 생겨났다는 뜻에서 제가 시장형이라고 한 거고요. 뭐호그라든지뭐 비정보기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세계에 200만 개나 된다는데 이런 거 팬덤, 마니아, 그러면 사진이나 뭐 자동차. 이런 저 고가품이거나 하이테크 같은 경우들 어, 이런 경우들은 이제 마니아 그룹들이 생겨나죠. 그다음에 마르셰라고 해화동에서 시작된 어떤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 재래시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세계 그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낸 비엔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장 커뮤니티고요. 시장형. 이거는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 정책에 이쪽은 그 커뮤니티 참가자들의 개입이 높은 편입니다. 대신 이제 운영 비용이 적게 들고 충성도도 높고 입소문도 잘하는데 이때 나중에 저랑 고기자님하고 얘기할 때 잠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정통 어, 시끄러울 수 있는 정통 네. 시끄러울 수도 있는 형태예요. 다음에 소커스 형은 1 년이면 한 번씩 돌아오는 서커스 네. 그래서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거나 간헐적으로 하는 건데. 현대카드 스포 콘서트나 뭐 동서 주부문학상, 커피문학상, 그 다음에 바카스,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이죠. IBM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하는 공모전 평가단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 아이디어 팀, 축제 자원봉사단 이런 것들이 다 서커스처럼 이제 일년에 단위적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운영비용도뭐 별로 안 들고 충성도도 중간이거나 낮은 편이고. 근데 이런 걸 관리할 때는 뭐 감사편지나 초청 이벤트, 이런 걸로 이제 관계 리마인드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 잘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고객을 안 잡는 게으른 영업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해보면, 참고로 여러분들이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업에서 가끔 강사들을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강사를 그냥 강의만 딱 끝나면 완전히 매멸차게 탁! 안녕히 가십시오. 그걸로 끝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 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우린건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 카자흐스탄에 너무 무리하게 진출해가지고 법정관리 상태지만, 거기는, 저그 우린건설의 이상엽 실장이라는 친구는 개인적으로 명사풀이 200명입니다. 뭐 장사액, 김명권, 뭐 윤석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린건설이 그 하도급 순위로 30위에요, 30위. 근데, 명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의에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하고 플레이를 잘하실려면 무조건 거기 담당 PD를 저렴하게 100만원에 불러서 강의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실력을 인정해 준 거니까 기꺼이 오거든요. 근데 우린건설의 이상엽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자기 풀을 그 200명을 갖고 가요. 강의가 끝나도 그분들의 강의가 끝나도 꼭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그 우린건설에서 뭐가 나면 꼭 보내드리고 이렇게 10년을 하니까 그 마음에 전달이 돼가지고 장사익 씨나 뭐 이런 분들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넓은 인맥을 갖고 있나 한 봤더니 그거예요. 사후관리. 근데 저는 어느 기업이 대단하냐 아니냐는 딱 보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쓸만하냐 아니냐를 딱 보는 게 제가 강의 나갔을 때 강의로 사인 딱 하고서 딱 그다음에 아무 전화도 없고 이런 데요 여기는 보나 마나 뻔한데요. 직원들이 정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담당 부장이나 저기도 그 직원들이 그걸 챙기도록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지 않는, 그중에서도 강의를 나갈 정도면 이이 이 구라하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넘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좋은 허브를 그렇게 싸게 치워버리면서 무슨 고객 마케팅을 하겠다는 건지 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력개발원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찮은 거죠. 아, 자기가 일년에그 부르는 분이 몇인데 그 어떻게 다 관리하냐고. 그래, 넌 맨날 인력개발해서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라. 네. 남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요 밑에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리마인드도 해줘야 되고요. 봤더니, 그, 바카스 같은 경우도 한 기수가 지나면, 거기 또14 곱, 12 곱하기 10이니까 144명인가? 그, 게 참가하는데, 그 다음엔 별로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끼리 관리 해요. 1 4 3명 일기, 이기 정해가지고, 길 가다가 만나도, 오, 어? 바카스, 몇 기? 내가 쏟아줄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 무브먼트형인데요. 이거는 참 어려운 과제지만. 음, 저는 이 불군악마의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걸 좀 뭔가 커뮤니티로 끌고 나가는데 잘 못했다. 근데, 라앤낙 서포터스 제가 읽어보니까 그 회장님이 불군악마를 보고 이라앤낙 서포터스를 착안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이 무브먼트에 따라붙는 게 진정성이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저 사람들의 분노는 대부분 순고한 분노들이거든요. 그래서 순고하다 그러면 기업이 싫어하잖아요. 예. 네. 근데 앞으로 기업의 가치는 저런 순고함을 따라가는 이런 거를 자기 세력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괄성으로 다 흘려버리는데요.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특정한 종류의 신성하거나 문화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이제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브먼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들이 많이 벌어져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이 중에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많이 들어보면 이제 기업들은 보통 여기에 소요되는 돈을 뭐 적게는 뭐 5억에서 많게는 뭐 몇십억씩 들어가고 뭐 100억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투자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비용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너 경영자가 또 나름 자기가 개방적이고 고객 친화적이라고 쉽게 개입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오히려 경영자의 독이라고 예, 경영자의 독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정유회사에서 PTN이 그 온라인 상상 마케팅이 잘 된다고 봤는지 어, 온라인에다 자기네가 무슨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우리 한국인의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탁 뽑아올려서 그거를 저장하는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저를 패널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담당 부장한테 하나 물어봤죠. 혹시 회장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요했더니 지극히 많대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 사이트는 살아있는데 죽어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어있어요. 자꾸 회장님 들어와서 보시니까. 고객이 누구예요, 그럼. 네. 지금 뭐, 여기 혹시 저기는 없죠? 국가에서 말하는 문화용성의 고객이 누굽니까? 문화용성 정책의 그 담당자들. 제가 어제 그 대변인한테 들었더니 보니까 딱한 분이시더만, 고객이. 국민이 아니에요, 고객이. 하지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안합니까? 위원회까지 만들어졌는데 하는 척만하세요. 네, 너무 기피 하지마시고 네, 저런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내에 이건 락앤락 서포터스에서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팀별로 묶어놓으니까 팀별 주도권을 잡으려고 오바를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네, 이것도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팬덤그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 반발이나 이런 이 채널을 열어놓면요 으 우군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악의적인 얘기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콜센터에서 처리할 때는 쉽게 끊을 수 있지만 이런 채널이 확보되고 대응을 제대로 안 해주면 전염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커뮤니티에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알겠지만 이 커뮤니티 관리자의 그 경력 관리에 있어서. 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 CDP는 이제 커리어 디벨로먼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일반 기업에서 쓰는 거잖아요. 개인의 이제 경력관리인데 저희 상상유니브 같은 경우도 상상유니브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메인이 아닌 거예요. 기업에서. 메인은 담배 마케팅이나 영업에 있는 사람들이 메인이고 이걸 하는 경우는 커뮤니티 관계자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하거나 여성들이 하거나 또는 약간 비주류가 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맡았다려면, 너 약간 물 먹은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 요즘 커뮤니티 마케팅이 대세래. 이런 거나. 또는 야, 경쟁사가 이거 한다는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냥 돈만 낭비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들이고요. 어, 향후 방향성은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바짝 하다가 그 다음에 잘 못해요. 어 전에 그짐콜린스가 썼던 그 구트그레이트가 너무나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그분한테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게그 전에 썼던 뭐 성공한 기업들의 일곱 가지 습관인가? 그걸로다가 대박을 쳤잖아요. 그리고 몇년 뒤에 구트그레이트를 썼는데 그 서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선정했던 기업들의 50%가 다 이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다시 해가지고 15년간 평균 주식 뭐 상승률이 얼마고 그럼 처음에 실수한 그거를 두 번째 잘 됐다고 어떻게 믿냐는 말이죠. 그런데 왜그 책이 또 대박이냐고요. 심지어 굿이 아니라 그레이트래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왜 내가 거기다 돈을 써야 되는지 정말 화만 나가지고 틈만 나면 저는 짐 콜린스를 공격하는 말을 꼭 합니다. 거기 심지어 그레이트라는 회사 안에 담배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빨리 되는 거예요. 그레이트 하지는 않죠. 영리이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지속성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차별화 때몇 가지 사례가 나왔지만 저는 그 성공 사례가 10년간 갔는지 안 갔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월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누구 사업을 했다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온 애들도 저는 너 10년간 뭐 했어? 이거 물어보고서 10년간 하나만 꾸준히 했다면 믿어져요. 그런데 올 때마다 아이디어가 바뀐 애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저는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힘은 진정성이고요.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힘은 구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을 통해서 진정성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진정성은 구성원들한테 이식이 돼야 되고요. 구성원은 그거를 마음속으로 갖고 있으면 안되고 그래 이거야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 우리 애 키울 때 뭐라 그래요? 예쁘다 속으로 속으로 이쁘다 그러네?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을. 그래야지 이게 잘 돌아가는데 표현을 안해요. 그 다음에 이 진정성이 다시 지속성을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요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어, 지속성 관련해가지고 경쟁사지만 칭찬을 하나 해주면 저 피사는 이제 필립 모리스입니다. 필립 모리스 그 송도락 페스티벌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지금은 저게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고 저게 이제 지산으로 옮겨갔지만 쟤네들이 저는 경쟁사니까 그 움직임을 알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처음 3년간 할 때마다 폭우가 쏟아졌어요. 네. 그 소위 몇명 또라이들만 거기 남아서 락 페스티벌을 즐기고. 예, 그런데도 꾸준히 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그랬으면 그 담당자는 뭐가지예요 2년 그랬으면 걔는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갔는지. 근데 3년을 실패하고도 계속 하니까 결국은 누가 믿어줘요? 필립모리스가 하는 락페스티벌은 믿어도 돼.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유사 락페스티벌이 열몇개가로 늘어났잖아요. 문화를 바꿔 놓는 거죠. 현대카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회장님이 끌고 가는 힘이긴 하지만 걔네들이 만든 사내 매뉴얼 보면 그 프라이드라는 그 소책자 보면 참 감동 그 자체예요. 이거는 정말 꾸준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5 2원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다 놨는데 너무 현대 카드 회사지만 사실 못된 놈들이잖아요. 카드 회사가. 아, 죄송합니다. 여기 카드 회사 또 뭐가 있었는데. <웃음> 어쨌든 예, 카드도 할게 없으니까, 할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예, 뭔가를 이렇게 틈새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어, 제퍼스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설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뮤니티를 할때 제가 이제 원고 마무리에 미련사 하나 더 달았는데요. 이 커뮤니티가 그냥 자기네 회사 회사의 단순히 소비자만을 타겟으로 하기보다 하위문화라는 개념 아시죠? 전체 문화하고는 대별되는. 그래서 이제 하위문화는 그 미국에서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뭐 히피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나중에 문화적 창조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위문화는 어떨 때는 훌리건처럼 위험하기도 하지만 히피처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파괴적이면서도 생산적인 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좀 모험이 따르더라도 이런 하위 문화와 연대를 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걸 저는 한번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죠. 락앤락은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야. 그냥 주부인데 그래도 이게 그, 그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들 쪽으로 타겟을 조금 좁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하위 문화라고 보여지고 상산유주부는 이제 대학생 중심인데 문화나 마케팅 관심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개토 흑인이나 이런 실직자들을 자기네들의 광고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쟤네들은 커뮤니티 자체까지는 형성하지 않았지만 저걸 잡았던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아까 잡스도 나이키를 꼽잖아요. 나이키는 뭐, 여러분 나이키의 성공 요인 세 가지 배웠을 거예요. 필라이치의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와플 형태의 그 신기술. 그 다음에 그 마이클 조단 같은 전설적 스타의 등장. 근데 제가 읽은 컬트가 되라는 책에서는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그세 가지를 했을 때 나이키의 매출은 올라가지 않았다 예요 저스트 두잇 흑인 개토 소년들이 나왔을 때 나이키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아까 유간밀크 거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어, 그래서, 하위문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 사회의 발전의 정도는 하위문화가 얼마나 폭넓게 발달되어 있느냐인데, 우리 기업들은 너무 단기적인 것만 봐요. 예, 그래서 기업이 어려울 때,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지뢰밭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 뭐, 땅콩에 뭐 하나 나오면 갑자기 삽시간이 뭐 되고, 뭐, 대장균 뭐 이러면 삽시간이 난리가 나는데, 이럴 때그 하위문화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해줄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어떤 키우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하위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허핑소 포스트도 참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거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네, 블로거가 절대 그 전체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위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위 문화를 잘 잡아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페북이나 아이러브스쿨 같은 경우도 어떤 동급생 문화를 잘 잡은 것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하위문화를 요거는 어, 제가 쓰기 싫었는데 우리 저 고승현 기자님이 원고를 제가 초안을 보냈더니 그런 기업은 어떤 하위문화를 잡아야 이렇게 궁합이 잘 맞냐고 꼭 써달라고 해서 제가 고민 끝에 한 거라 뭐 좋은 얘기만 써놨어요. 그 하위문화는 지구 공동선에 부합돼야 되고요. 그들 내 공통의 이야기와 이념이 존재돼야 되고요. 외향적 성향이 있어야 돼요. 자폐증 혼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잠재적 구매 의향과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예, 노숙자들을 계속 찾고 있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다른 하위 문화하고 연대를 맺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으면 좋아요. 그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진 그룹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누구나 다 공감할 지금은 비록 낮은 자리였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젊은이. 우리는 다 젊은이로 거쳐왔고 그 젊은이는 결국 어른이 될 것이고, 영양자 그룹이 될 것이고, 걔네들은 또 다른 문화하고 연결이 얼마든지 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키가 흑인, 개토, 게토, 게토에 있는 흑인 소녀를 모델로 했을 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야, 걔네들은 살 돈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 누가 샀어요? 백인 젊은 애들이 샀잖아요. 왜냐하면, 어른에 대해서 젊은 애들은 항상 다, 뭐가 네. 받는 세력들이에요. 배고프고 그 저항과 혼자 뛰는 이거에 저스트 잘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최근에 보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보통 세 개예요.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빅데이터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뉴로마케팅 요세 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정말, 잘도 팔아먹는다. 정사꾼이 그, 맨마다그 아이템 바꿔서 팔아먹듯이 지금은 빅데이터하고 누로냐 검증된 거 있냐. 그래서 작년에 회사 그만두기 전에 빅데이터 무슨 세미나 한달에갖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 담당 부장을 보냈더니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거의 데이터 마이닝 수준. 뭐냐, 이게. 그나마 삼성전자하고 어디 두 군데가 와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이거가 과연 빅데이터냐. 실체가 없어요, 지금. 뉴런 마케팅도 마찬가지. SNS는 뭐, 결국은 끝없이 갈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 커뮤니티 부분하고, 어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참고를 해야 될건 있다는 거죠. 우리 하워드 가드는 아시죠? 그, 우리 다중지성 얘기, 다중지능 얘기한. 그분이 최근에 이제 앱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읽어보면, 부록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앱을 많이 쓰는 애들이 보이는 그 성향이 굉장히 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핵심은. 예를 들면, 앱상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나 다문화? 오, 오케이. 했나? 그 다음에, 동성애? 좋지. 오케이? 어 얼마나 멋있어? 어? 너 기부할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애들은 뭔 소리야? 얼굴 싹 바꿔버린다는 거야. 제 얘기 아닙니다. 하바드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앱상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감정은 외로움, 두려움, 친밀감 부재, 냉소와 조롱, 그 다음에 과도한 자기 포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앱에서, 앱 활동에서 드러난 많은 것들을, 여러분도 뭐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오프라인 부분하고 연결돼서 판단을 해줘야, 그, 된다는 거고요. 기대효과는 이런 거예요. 이제 민주성 부분, 책임성 부분, 확장성 부분. 민주성 부분은 이제 악마의 용호자 역할을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는 게 뭐야?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관점을 당연히 확대시켜주죠. 시각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도 있고 큰 아이디어도 있고 깨알처럼 작은 아이디어도 있고. 예.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임성 부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기업, 기업, 내부에 어떤 긍정적 자부심이나 어떤 그 커뮤니티 이념을 공유해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마누라 잘 두면 마누라한테 교화돼가지고 착한 남편이 되는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확장성은 이제 좋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어요. KT니가 실제로 그랬던 게요. 신입사원이 굉장히 학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담배회사 년에왜 들어오니? 그래서, 어, 상상하는 회사잖아요. 그래, 상상을 회사이긴 는데그 아. 다음에 사업 다각화의 기회도 있는 게, 예를 들면 음, KTNG가 상상 컴퍼니로도 그룹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하면.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제 3의 브랜드라는 시각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더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소문도 내주고 또 위기도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가 되겠지만 이제 HRD 기회가 좀 확대될 수 있다. 왜냐면 직원들이 이 일을 맡으면서 자기 경력 관리도 좀할수 있고요. 이제 좀 있다 CRD 개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CRD라는 새로운 영역도 한번 우리가 개발해 볼수 있지 않냐? 아, 어, 이거 참 어려운 얘긴데 이거는. 어, 저는 저말 섞어서 하는 장난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플러스 HRD를 합쳐서 CRD로 만든 건데요. 지금 HRD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HRD가 이제 기업에서 한 10년간 잘 우려먹었는데, 별로 새로운 이론도 안 나오고, 이제 또잘 지켜지지도 않고, 기업 내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HRD 강의나 뭐 교육시간에 가면 전부 자잖아요. 근데 이 커뮤니티도 HRD란 개념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뭔가 연구 분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HRD는 이제 인적 자원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공동체 자원으로 한번 돌려보고, 어,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동질성에서 다양성으로 가는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CRD 운영 및 방향성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상상, 아니, 락앤락 서포터스에 있는 사람들도 준 직원이다 생각하고, H.R.D 개념을 접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라앤락 어, 소프트스는 처음에 들어오면 새로미, 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은 어, 알림이, 그다음에 지킴이 이렇게 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마다 미션이 달라지고 보상이 달라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회사에 보여주, 그 커뮤니티에 보여주는 충성도와 입소문과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거기다 HRD 개념을 접목을 안 하냐? 난할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거고요. 어, KTN 같은 경우는 이제 상상 유니 분에서그 중에 핵심 멤버들을 상상 프렌즈로 관리하고요. 상상 프렌즈에서 일부는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지금은 뭐 유치한 수준이지만 그래서 이 HRD, 이 CRD를 개념이 잘하는 게 제가 볼때 구세군 같아요.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여기 많을 텐데 그 어마무시한 건물을 지어놓고 엄청난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사랑의 교회를 사석에서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다락방 때문에요. 그래 틀렸나? 저희 형님이 그러셨던데, 다락방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너무 다락방 사람게 친한 거예요. 그게 커뮤니티의 힘이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특히 CRD를 제일 잘 하는 게 교회예요. 그 중에서도 구세군. 구세군 활동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거의 군대식으로 하는데도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식은 어마무시합니다. 군인이네요. 군인. 셀베이션 아미잖아요. 그래서. 라겐나가 아까 그동안 쭉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왜이그 커뮤니티에 좀 d 디 r 에 기고한 걸 계기로 해서 어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상황은 항상 기회와 위기가 있는데요. 그 주체라고 하는 국가, 사회, 기업, 나, 공동체들이 그때마다 이제 역할을 달리했거든요. 우리 초창기 공국 후에 국가가 기회도 만들고 위기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좀 민주사회 만들겠다고 사회 단위로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도 조만간 1인 미디어 시대 또 1인 생산자 시대 그두 개가 어떤 변화로 올까요? 하나는 SNS고요. 또 하나는 3D 프린터예요. 그 시대가 오면 나의 힘이 커져버립니다. 기업도 사실은 아주 초국적으로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파워가 약해질 거예요. 나의 시대가 오고요. 그 각성된 내가 모여서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 이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시대로 간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문화나 커뮤니티나 각성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모델들만 자꾸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마케팅으로 먹고 살았으니 이제 마케팅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게 마케터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요. 마케팅을 점령하려면 세상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뭐 코미티 따로, 기업 따로, 브랜드 따로, 뭐 HLD 따로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고요. 어, 이거 시간이 되면 은꼭할 텐데 이거는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한테 제가 참 최근 잘 추천하지 않는데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좀 괜찮게 읽은 책이에요. 좀700 페이지라 회사 다니는 분들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앞에 100 페이지만 읽어도 뭔 소린지는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 세상을 프레질하게 깨지기 쉽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깨지기 쉽냐? 과보호하면, 너무 안전하게 살면. 공부 잘해서 인류대 가가지고 인류 기업 들어가면 굉장히 프레질하다는 거야.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적응해 나갈 수가 없다. 그 대표 사례가 누구? 엄치나 아니 알파걸. 네. 너팀목이안돼한 마디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안티 프레질하게 키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 인류가 살아온 그 어떤 몇만 년. 더 길게 보면 몇백만 년에 비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뤄낸 성과는 겨우 200년에 안 되는 거다. 거기서 얻어진 지식들이 과연 모두가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는 게이 탈레부 얘기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적으로는 어, 와인하고 물하고 커피만 마셔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최소한 몇천 년된 거라는 거예요. 오렌지 아무도 몰라. <웃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코카콜라는 더더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애들 교육 대충 키워. 예. 자꾸만 학교에서 가르친대로 하면은 3D 프린터 시대 적응 못 한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고요. 어,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도 뭐 이제 스토리텔링도 약간 물간 느낌은 나지만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해보자. 그래서. 뭐 저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이이 이 사람들은 이제 수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한국에 입문판하고 기업 교육 이런 판을 막해집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프랜차이징도 지금 뭐 사실은 좀 악덕 냄새가 많이 나죠. 그냥 프랜차이징 만들어서 전체 그 지역에 한 60% 점유했다 치면 잽싸게 다른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퇴직자들 돈다 빨아먹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 국대 떡볶이 이 친구가 했던 말은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C 프랜차이징이란 말이 나오는데 같이 행복하고 싶어서 나눔은 커지는 줄 알기 때문에 바람직한 기업을 이루고 싶어서 제, 목표, 제 목표는 사장님한테 칭찬받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프랜차이즈보다는 저는 C 프랜차이징이란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거 찾아서 좀한 1, 2년 더 하는 거잘 지켜보고 진정성을 봐서 이렇게 좀 PR 좀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을것이고요 아, 끝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브랜드는 누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마케팅이 어떤 마케팅의 한 수단이나 기회로 보기보다 또는 어떤 우리 기업의 확장으로 보기보다 내일 우리의 삶을 사랑하려는 마음 한국형 마케팅을 만들려는 마음이 커뮤니티 마케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려고 해라. 커뮤니티 마케팅은 수단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 커뮤니티 마케팅을 해라. 이런 얘기, 스티브 황스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